조금만 더 빼면 70kg대 진입한다. 제발 위즐 바닐라 피칸 맛 쳐먹지 마라. 부탁이다. 오늘은 빨간 턱걸이 밴드 3개 확실히 당기고 마지막 가장 얇은 노란색 초박형 밴드로 넘어간다. 둘셋 잘했다. 이게 최종의 마지막 단계 초박형 노란색 밴드다 전 단계의 빨간색 밴드랑 비교해 보면 이 정도 굵기 차이가 난다 이제 마지막 밴드로 교체한다 교체했다. 한번 바로 당겨 볼게. 다리 걸었을 때도 거의 저항이 없다. 3,4키로 남짓 도와주는 것 같다. 오우. 맨몸 턱걸이 하나까지 얼마 안 남았다. 잘했다 지금까지.